ISTJ와 섬을 탈때 꾸준한 연락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무미건조한 연락을 지속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ISTJ 본인이 재미없는 사람이라 인지하는 ISTJ 유저도 무미건조한 연락이 지속되면 지금이 연락이 재미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게 재미있어서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닌, 그저 썸을 타고 있으니까, 소개받았으니까 예의상 계속 진행하는 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ISTJ와 썸을 탈때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연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썸탈때 어떻게 치고 빠지기를 해야 할까요? 친구와 연인 사이에서 현재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확실히 구분 짓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연인들이 할 법한 데이트 시도하기 놀이공원, 교회 드라이브 등을 단둘이서 가는 걸 시도해봅시다. 보통 IST에게 놀이공원 데이트는 매우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단둘이서 갔다 온다면 그건 엄청난 호감 신호입니다. 놀이공원이 어려울 것 같다면 주말에 잔잔한 드라이브도 괜찮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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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TJ는 고백할 때 성공할 확률을 최대한 높인 후 진행합니다. 그렇다 보니 타 유형보다 고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깁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고백할 때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BTI를 떠나 연애할 때 중요한 지침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애할 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STJ와 썸을 타고 있는데 상대방이 더 좋아하고 있다면 고백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고백을 해도 좋습니다. 만약 서로 호감이 있는데 먼저 상대가 고백했다면 일단 ISTJ는 상대에게 내가 먼저 고백했어야 하는데 미안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애 초반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상대에게 더 잘해줍니다. 따라서 ISTJ의 고백을 기다리다가 여러분의 멘탈이 터질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먼저 고백해서 혼내주겠다는 마인드를 탑재하길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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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맘먹고 고백을 해서 확실하게 오늘부터 1일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ISTJ와 썸을 오래 타다가 안 싸웠는데도 갑자기 큰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편안한 분위기에 취해 있다가 어느 순간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단 이때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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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모솔 ISTJ를 짝 사랑하고 있다면 상대는 연애에 대해 무지하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플러팅을 했지만 모솔 ISTJ는 큰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썸이 되기 전 먼저 친한 친구 포지션을 잡아놔야 합니다. 어차피 연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친한 친구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놓고 돌직구를 날리면 무한 툭딱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솔 ISTJ 상대로 밀당을 받자 돌부처 모드가 될 테니 대놓고 플러팅을 하거나 표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직전 처음 해보는 연애여서 고민을 많이 할수 있으니 옆에서 꾸준히 확신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ISTJ 뚝대기 로봇 세계 빠져든 분들께서 많이들 진입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ISTJ와 충분히 친분을 쌓지 않고 바로 썸 단계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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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in Dung Fan Yi y o n g Sang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 u i t s u b n a d a Uchuk s a n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se Yo